이곳은 주민이라고 불리는 징징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생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플레이어에게 물건을 팔고 있죠. 그런데 이 주민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두건을 쓰고 마스크까지 걸치고 있는 이 주민은 일반 주민이 아니란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죠. 혹시 나뭇잎 마을에서 파견된 닌자라도 되는 것일까요? 보스 있는 외형과는 다르게 전투력은 하나도 없는 이 생물은 떠돌이 상인이라고 불립니다. 플레이어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싼 값은 아니고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상인이죠. 이들이 파는 품목은 사탕수수, 붉은 모래, 발광석, 앵무조개 껍데기, 다양한 묘목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떠돌이 상인이 파는 아이템들을 귀한 에메랄드를 주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판촉 활동은 꾸준한데요. 야생에서 길을 거니다 보면 떠돌이 상인들은 알게 모르게 플레이어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몬스터의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활동하는데요. 주변에 좀비 같은 몬스터들이 감지되면 이 떠돌이 상인들은 투명 포션을 마셔서 자신의 위치를 가립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몬스터들이 떠돌이 상인들을 노리는 경우에는 곁에 있는 짐꾼 라마들이 침을 뱉으며 상인들을 지켜주죠.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진 못해서 너돌이 상인들은 제대로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금방 죽고 맙니다.